제가 지금 독서혁명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니스 입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계획해왔던 것들, 굉장히 좋은 계획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때요? 어, 그런 계획들 다 해냈나요? <웃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미뤄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수십,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좋은 계획들을 미루지 않고 상당 부분을 다 해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 이상 더 좋아졌을 겁니다. 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아까워요.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 미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지금부터라도 내가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해낸다고 하면 1년 뒤, 아니 1년 뒤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 달만 지나도 내 삶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실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을 꾸준히 해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미뤄왔던 것들, 해낼 수 있는 그 힘, 실천해내는 힘, 또 그렇게 시작해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는 힘. 그 힘을 오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다쌤 여러분 이제 순교라는 뜻 아시죠? 순교. 자신이 믿는 종교, 즉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순교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신이 믿는 종교, 이 신앙 때문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그 고문을 받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될걸 알면서도 자신의 종교를 지켜내신 분들이 많이 했죠. 순교를 당했죠. 자, 그들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또 끔찍한 고문 앞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신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고문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지켜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한 믿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강한 믿음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저희 집 뒤쪽이 북한산인데 꽤 높죠.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갔다 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갔다 오면, 연금식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500만원씩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고 또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시죠. 근데 선택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에, 매일 영상을 찍어서 3년 동안 꾸준히, 어쨌든 올리면, 이 약속을 지키면 국가에서 죽는 그날까지 연금식으로 매달 500만원 주겠다. 국가에서 이런 약속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 100%는 다 해내실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은 하게 되는 그행동력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강력한 믿음이죠. 매일 1년 365일 북한산을 올라갔다 오면 매일 영상을 찍어서 3년 동안 영상을 올리면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500만 원을 준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행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어, 저는 이제 매일 한 3시간? 어, 주말에는 한 4, 5시간 음, 독서를 합니다. 저는 이 독서할 시간에,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 독서할 시간에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수 있고 또 아니면 저도 놀러 다니고 싶거든요. 놀러 다녀도 되고, 또 늦잠 자도 되고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노안 때문에 이 글자 보는 게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합니다. 제가 왜 독서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그이유는요 제가 독서를 하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가져준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가 7년 정도 돼가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대본 짜는 거, 촬영하는 거, 뭐 편집까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일 해내고 있죠.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유튜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그 힘,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유튜브가 하게 되면 제 삶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제 사업,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저한테 이런 강한 믿음, 이렇게 강한 행동력을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제 경험 때문입니다. 어, 책에서 알려준 대로 무언가를 했더니, 조그만 걸 해봤더니 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죠. 그럼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러면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또 책에서 나온 대로 했더니 또잘 되고 그래서 책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이제 책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 작은 경험들, 결국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100%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이 작은 경험을 만들어줬고 그것이 이제 선순환으로 더큰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타인의 경험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때 타인의 경험을 많이 유지하죠. 를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때 그냥 사진는 않죠. 특히 뭐 고액의 물건 같은 경우는 어, 바로 물건을 사고 결정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들 이미 그 물건을 산 분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후기, 또 별점을 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왜 보지도 않고 또 손으로 만져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은 그 물건을 샀을까요? 네, 타인의, 다양한 타인들의 그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 증거입니다. 자, 사회적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문가의 의견 내지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문가 또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이 생기죠. 또 이런 강한 믿음이 우리를 강한 행동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또 행동을 했을 때 지속하는 건더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만큼 행동하신 힘, 그 힘은 강한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는 내 경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경험을 다 해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또 하나, 사회적 증거, 그죠? 전문가의 의견 또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뭔가 계획하는 게 있으신가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꿈이 있나요? 또 목표가 있나요? 근데 선뜻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죠. 왜 그렇죠?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그 강력한 믿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에, 가장 좋은 건 내가 경험해 보는 거. 어, 해봤더니 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할 수가 없죠. 네, 저는 그 방법으로요. 책을 권합니다. 어, 독서를 권해드리는데 그냥 독서가 아니라 집중 독서입니다. 집중 독서. 내가 이루려고하는 것, 또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과 관련된 책1 0권 아니 1 0 0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이제 강력한 믿음을 주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책에는 타인의 수많은 경험과 사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또이 책에는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 사실들이 담겨져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 타인의 경험 또 사회적 증거가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읽은 책이 이렇게 누적될수록 이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누적되고 자리잡습니다또 내가 하려는 이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져요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열정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한번 실천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도 갖게 될 겁니다 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믿음이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린 겁니다 아 강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집중 독서를 통해서 그동안은 많이 미루고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미룰 만큼, 자꾸 미룰 만큼. 적어도 이제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한 거, 계획했던 것들은 해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강한 믿음 만들어주는 집중독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